말이 왔죠? 와 슬쩍 건드린다 야, 한치 열어 어 한치면 사이즈 좋은데 아어 한치죠? 아 좋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지금 우리 위치가 대병대도 지나갔네요 중간쯤 온것 같습니다 시간은 4시 55분 5시 정도고 보시다시피 너울이 엄청나네요 자 통영 들문낚시 보성호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물때는 열한물입니다 오늘 비도 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조황이 대박이었다고 하시는데 너울이 많은데 아들님이 같이 갈까 말까 하다가 의중을 물어봤더니 무조건 가자고 하죠 말을 꺼낸건 저니까 그냥 혼자 올수 없어서 같이 왔습니다 그거 같이 꽁치서 하는거? 어 그건 갈지을때 현태야 채비 찾아가지고 알았어 아빠, 아빠 왜? 채비가 여기 없는데 채비가 왜 없어? 채비 넣었어? 야 미치겠다 진짜 아이야 이망망대에서 그래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하... 끊어봐 선장님 혹시 판매하신 라인 같은 거 없을까요? 저희 채비를 안 갖고 왔어 판매하시는 거 있을까요? 이거 뭐가는데 자세인데? 예, 아유, 이거, 와, 정말 다행이네 진짜. 아, 이 기둥줄이구나 여기다가 라인 통과시켜가지고, 가지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네. 아. 가지줄이세요? 아니요, 가지줄 없어요. 어, 고맙습니다. 이야, 상태가, 클일 날뻔했다. 숫자를 이틀씩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잠들었는데. 왜 만들어놓고 왜안 가져요? 그러니까요. 아, 참. 분이 총을 안 갖고 왔다고. 저는 나일론 3호로 만들었는데, 키오라체비도 있고. 어미... 야 이런 경우도 생기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제 탓이지 밑에 이카메탈 100짜리 제에 네? 따라? 어... 아 진짜... 아빠는 상태가 얘기하는데 설마 했어 진짜 한순간 처음에 한 30m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좀집어좀 키고 집어가 되면 선장님이 방송을 해주세 그리고 누군가 한 마리 잡으면 도대체 무슨 색깔인가 음, 어, 콜링을 달아야 어. 돼 그렇지요 선태야 너 지금 몇 미터야? 어? 몇 미터야? 어? 어? 45. 45? 어 어? 뒤로 뒤로 뒤로 가면 예? 뒤로 와서 벌써 벌써? 아빠 이거 마른 것만 갖고 와 잡히는건 아니고 야 기다려 엉키진거예요 아. 어. 감어, 감어 감어 같이 어, 같이 감어 천천히 감어 오우 잡으셨나 봐. 해무가 낀다 어, 해무 끼면 거기 안잡히는데 왔어요 왔어요 몇 미터에요? 30 30 아니 저도 봤는데 입질한거 입질 분명히 했거든요 네질분예예 예, 붙어있네 어 있어 있어 와어씨 이야 30이요 30 30 30 팔뚝팔뚝 이야씨 뭐야? 어 고치장 고치장이 고치장 오케이 와 소드 이원해 아빠도 고치장 바꿀까 고치장으로 해왔셨어 이게 아니고 어 아. 아. 뭐야 이거 이거 그뭐 다른 틴새 나왔어 오 대박 사장님 몇 미터에서 잡으셨어요? 안아 위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또 어, 잡으셨어! 오 어, 20미터 야야 집어 됐다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몇 미터예요? 2 0미2 0 m 와성태야한 마리 이팔동만에 아이 건지시고 내렸는데 또 잡혔어. 예 오 어, 고맙습니다. 신다 이야, 야 진짜 크다. 어, 틴생. 야, 이거 다꺼내자 오늘 우리 낚시복 입지 말자. 사장실 갔다 왔는데 옆에 사장님께서 입지러 갖고 릴링 한 절반쯤 해주셨어요. 약간 땅을 다연 느낌이 온다고. 아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웃음> 대신에 마 내가 맞춰 <웃음> 아이 감사드립니다 한번더 안돼 아이 뭐 어, 화장실 뭐, 아, 뭐, 갔다 온다고 무조건 뭐냐 네. 와또 나왔어 와 진짜 크다 선태야 노란 수박에도 나온다 머리가 빨간색인 나온다. 그렇지 아빠는 애기 색깔을 바꿔야 되겠어 선태야 아빠 한 마리 잡으니까 머리가싸웠어져 있어 <웃음> 손태 일주일 없으면 1m씩 계속 바꿔봐 올렸다가 내렸다가 9m 될 때까지 계속 1m씩 1m씩 올려보고 아우 15배달 15배달 네. 아빠도 잘 알려줬지 오오오어어 손태야 손태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직 아직아직 네, 네, 네, 내가 해는 아니아니아니 어너너 가있어봐 가있어봐 오 잡았어 이야아아아 <웃음> 이야 손태야 <웃음> 이야 어, 고추장 고추장 어왜왜 왜? 15m 15m 오 잡으셨어 사선인도 어어 아빠처럼 이렇게 했는데 빠졌어 어어 오, 오, 잘했어 15m? 어 15m 15m 손태야 <웃음> 15m 15m 고추장만 나어고추장와우 크다. 와 날씨 엄청 좋네 오늘. 자, 자 이렇게 잡는 거야. 제대로 봤지 13m, 13m. 13? 예예. 13m, 13m. 야 이거 크다. 안 크네? 이야 쌍거리다. <웃음> 야, 13m! 여호 <웃음> 어쩐지 무겁더라! 와, 씨. 어. 선태야, 잘 봤지? 원줄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입질하는 거야. 어. 저 쌍고리 쌍고리 있습니다 쌍고리 야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 야 이런 날씨에도 잘 나오면 씨 끝내주는 거야 진짜 그니까 어? 어? 아니까? 음... 어? 어? 터졌나? 아 채비가 아, 아 아쉽다 갈치하고 어. 날라? 예예예 갈치네요 갈치 어. 선태야 멀미가 싹 없어졌어 아빠 네마리마리어야 네 초반에 10m권으로 뜨면 무지막지하게 뜨는거야 미치겠다 기둥줄 굵어도 상관없어요 저 위에 10번줄이야 오 역시 고추장이야 15? 15?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입질이 오게 돼있어 이 경계랑 만났는데 거기서 딱 입질하는거야 네! 오징어네! 20에 22 22자 올해 첫 오징어네요 오징어는 금어기야 어? 아이 걸렸구나 에헤이 나. 와 금방 풀어주시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할께 진짜둘다들리는 와중에 22에서 왔어요 22 가벼운 거 보니까 오 한치다 한치 22자 틴셀에서 나오네 틴셀 어어어 네. 어유 개개어22 어. 네. 어, 어. 네. 어. 네. 22. 네. 22.5 자야 오늘 기분 째진 날이네 오징어도 나오고 물론 방생이지만 한치도 나오고 어, 밤새도록 하면 이거 두 자릿수 하겠어요? 이건 뭐 한마리를 잡아도 팔뚝만하니까 그런 론 작은것도 섞여있지만 아, 아들녀석 낮에 앉아가지고 좀 자러 들어갔습니다 혼자 세대 보는데 볼만하네 한마리올때 됐는데 20작년에 아, 한참 하도 호되게 당해가지고 아, 진짜로 오징어 두마리 잡고 오고 전이 정도면 무지하게 근데 오늘 근데 틀렸어요 해먹기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해먹기는 게자한 네. 아. 마리 왔죠 와 슬쩍 건드린다 어우 한치면 사이좋은데 즈 왔어 한치죠? 아 좋아 오늘 복 터졌어 23이요 23. 예아 해무야 사라져라 야 해무만 사라지면 진짜 이것도 이상하죠? 와, 이거, 오늘 입질이 이렇게 안 되니까? 살짝 아주 그냥. 이게 물고 있어, 그냥. 어, 우리 아들 나왔어. 권태아 해 묶였어, 아이. 엄청 약했죠, 예, 어, 엄청 약해요. 아이고, 약하다 <웃음> 어, 아빠 세 마리, 세 마리째야. 그냥 물고 있어요, 물고. 세봐 하나 둘셋 됐다 아 일곱 마리째구나 선태 야 우리 오늘 회는 시커먹겠다 진짜 야해무만안 꼈으면 우리 좀 잡았을거야 진짜 아, 진짜 해무만 아니면 진짜 좋을텐데 선태 야 찍게 좀봐 찍게 이상하 더라고, <목소리> 야 크다. 이거 컨테이 니가 잡아 봐. 천천히 릴링 해야 돼. 천천히 릴링 해 봐. 어. 천천히, 천천히 <목소리> 해 봐. 천천히 어비 운다. 아, 이런 천천히 해 봐. 오씨 무정이 크다 하하자 <웃음> 이야 씨. 와 한치 진짜 크다 어잘 내려봐 어 비온다 비온다 비 이야 8마리째 으아씨 와아 오! 한치다 그래도 이야 비 오는데 참 너도 강태공이다 콘테 잡는 느낌은 알겠어? 잘모르겠어릴링을 해도 콘테가 바지 입어야 되지 않을까? 바지? 어 괜찮을 것 같아? 많이 오면 그때 바지 입자 자잘 내려봐 잘 내려 이거 와도 해무가 껴도 한치가 나온다 거치해놔 석배야, 너무 심해졌어 비오고 해무아 거쳐라 야 끄다, 헌카야 신 눌린다 깡타이 우리 앞으로 가자 앞으로 됐어 아, 네. 나다오 찍어서 먹어봐. 너무 큰 거. 약간 그게 줄이 느슨해졌어? 응. 이것들은왜안 당기지? 아까부터 계속 그냥 잡고만 있어. 나. 어? 반태야. 어?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쳐봐, 쳐봐, 쳐봐. 그쭉 뽑아 올리봐. 아니아니 내렸다가 올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쭉 뽑아 올리면서 그냥 릴링을 해. 내리면, 갖고 있다가, 얘가, 놀 수도 있어. 이카메타를본 거는, 논단 말이야. 전투야 이거, 이거, 이거. 차, 채, 채, 채, 채. 채, 채, 채. 쭉 뽑아 올려. 그렇지. 그렇지. 릴링 천천히. 딱 좋아, 그 정도. 아빠 온다고 했지? 어 괜찮아. 오징어 같기도 하고 릴링스도또딱 좋아 야 한치잖아 어 어? 어야이 놈놈 어떻게 해 니, 네, 네 저거 니가 네, 해 네가. 오우 해 사라진다 대박 여기있다 채채채채채 그렇지 채잡았어 잡았어요 <웃음> 여 그거야들 오야 야, 손맛 좋으면. 한치야. 어, 그래, 그래. 오, 야. 오. 오, 씨. 야. 다들 해낼 줄 알았어, 짜샤. 야. <웃음> 갈무리 잘해라. 야, 그게 팔뚝한치야. 아 친셀이 나오네. 자, 아, 아우 좋아. 아 해무 고치니까 나오잖아. 떨어졌어. 아 천천히 가면 돼. 야 상태. 어 그래 그래. 아 아빠 카메라 안, 안 켜가지고. 아이 천천히 가면 돼. 오우. 참아또 비오네. 아그래비아 와라. 우리 얼마리 넘었어, 상태야? 몇배 달에 뭐 해? 20이요, 20. 계속 20이에요, 20. 나 싶어 뭐 부르는 거 같아. 비도 오고 해무도 끼고 그래도 타문타무이로 땀문, 나오니까 아, 재미는 있네. 아 근데 전 나들램이랑 와 가지고 이 녀석 한 서너 마리 손좀막 보고 둘이 합쳐서 두 자릿수 넘은걸로 너무 만족합니다 작년에 너무 후대게 당해가지고 이야, 엄, 오, 오, 오. 엄청 시원하게 했어 자 애기 고추장인데 새우 모양처럼 등에 문이 있는걸로 바꿨어요 그러고서 입술 받았습니다 틴셀 저쪽 건 먹는데 이쪽 건.. 와우씨 자.. 오. 여러분 이거 통영에 이렇게 나와요 새우 모양 어우 좋아 정태야 어? 우리 바닥에 좀 깔아보자 맞춰진 몇이야? 25 나도 25다 맞췄어 맞지? 야, 이거, 입질이 꼭, 꼭이럴 테니까. 오우, 야 사이즈 좋다, 이거. 자, 배가 위로 올라가면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빨리. 안 털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와, 뭐, 준수하네, 이 정도면. 어? 야, 씨. 아, 쌍거리 할수 있었는데. 어우, 바닥 깔리겠어. 축광 좀 시키고. 나왔어요? 어우, 야. 아니, 몇 미터 지고 가셨어요? 22m요? 선태 22m 해봐. 채, 채, 채, 채. 아무튼 입질이 이렇게 온다니까 그니까 니네 것도 맞았었어 그거 빨리 봐야 돼 파란색 괜히 바꿨네 오우. 준수해 오늘 바다 까는 겨 아들 그게 입질이어 폴태야 조금 이상한데? 톡! 이리 하면 그게 입질이더라고 오늘 엄청 힘들어 애들이 민감해졌어 이야 이게 지금 비이야 이슬이야. 이게 반은 비, 반은 이슬이래 이것도 넣어주세요. 1시 26분 졸려. 아 솔직히 어? 또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정석이 되게 졸린 시간인데, 1시 반 1시 34분이네요 멍뭐 많이 앉아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졸리지 안 졸린 게 이상한 거. 아 이거 아까도 한 마리 떨쳤어 이렇게 해서 그냥 릴링 마시래도 뭐지 그래도 호호 이거 힘씁니다 이야 yeah. 그래 이 맛이지 자 여러분 이게 한치입니다 이게 팔뚝 한치보다 조금 빠지는 한치지 자 바닥에 거의 깔리죠 오늘 바닥에 거의 깔리겠어 네. 가끔가다 이렇게 한 마리씩 와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자, 한치입니다. 자, 바닥에 깔아가요. 조금 줄리려고 했는데, 자기에크는 오우씨 내리는데... 내리는데 물어줬어. 어서... 왜... 자, 아, 먹음직스럽죠? 두세 마리만 더 잡으면 바닥 깔겠는데. 아하, 걸렸나? 오 한치가 때린 거였구나. 어, 나 걸린 건 줄었더니. 에라이스. 오, 어, 한치다. 오, 어디 건 줄었어? 자, 밑으로 내려가 있죠? 27. 한치죠?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고, 2시 25분, 2시 반인데. 왔어요. 아떨어아어아 아, 보자마자 쓰면 는데자오두 마리인데 아두 마리 될 뻔했는데 아쉽다. 아니어도 사이즈는 좋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 좋죠? 이만하면 뭐 어, 이거 그럼요. 이따 봐, 이따 봐. 예, 바닥은 덮었어요 그래도. 힙먹거 아이 그럼요. 아전 그래도 오늘 엄청 선방했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이지 뭘. 오 많이들 잡으셨네. 제가 오늘 플로를 좀 봤는데, 아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작년에 그 아쉬움을 한 방에 덜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만 같으면 좀더 사주겠네요.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대충 준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한치 오늘 어, 첫 출조인데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틀 연속 해놨어도 그 전부터 한치 그 계속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좀 핑계가 좀 있자 하면 기상이 갈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여기저기 예약했다가 캔슬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참 만족은 하지만 이것저것 아쉬운게 많은 그런 출조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선장님이채비 주셔가지고 만들어서 잘 썼네요 채비가 아니고 애기에만이겠네요 고추장 틴셀도 먹었습니다